아직 근데 잔막이 없어요. 드립이 저작권 안 걸린다는 부분들로 썼어요. 한지성. 이름 누가 지어줬어, 너는? 우리가 듣고서 편지라 그랬는데. 왜? 가 편지가 안읽 아, 그래? 나도 큰 <웃음> 할아버지가 지어줬는데. 하늘 민 넓을 호 오, 맞았어. 넓은 하늘 같은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저는 <웃음> 하늘로 갈 거예요, 여러분. 자연수 할 거거든. 너랑 같이. <웃음> 그니까 형은 자아나서 얘는 사살이 형이 <웃음> <여긴. 웃음> 와 여기가 관승나마에 있었짱이데 정할정범인 정인의 그 호랑이 근데 이 호랑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겠습 아. 아 아기 빵빵을 하고 싶어가지고 얘한테 물어보니까 가해달라가지고해달라 그래. 했는데 제가 피 <웃음> <힙> 빠져가지고 <웃음> 아기 빵빵 <웃음> 아기. <웃음> 얘는부끄러으로푸너푸야어나프로냐 yeah, yeah. 너. 돼지 빵빵. 맞아. 어 뭐야. 그런 것도 마시는 어디에 있는 거 같은데? 맞을 수어더리상한 아기 영화. 형구월이야 어? 구월이야이제 <놀람> 13일 뒤내 생일. 아니야 뭐 용복이랑 같이 생일 축하하면 되지 몰라 어, 생일, 어, 생일, 생일 만나야지 생일 날너 그래? 생일 때 그걸 그 정도밖에 안 원해? 야나워더 워, 원하게 말해? 어 난.. 저는 멤버들 사랑해서 충분합니다 남 어, 네이야 노래야 배워라야나이 형이랑 솔직히 왜 이렇게 안 돼? 생일이다 아, 아, 아, 왜 불렀어? 너쁜이니다 아, 너무 다 네, 가장 안 이쁜 생명체는 여기 있습니다 아이돌 챔프 투표 1위를 해가지고 저희가 초챔피언에서 네, 정말 맛있는 간식을 받게 되었는데 여기 소고기, 묵고기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약과가 있어 뭐, 이그 정도면 약과지 요즘 내가 소 네, 이상 배유잼. 이상 배유잼 끝아캠이었습니다 그 안녕. 오늘 목 열심히 써가지고 살짝 맞아주네 궁금하네 우리 스테이가 낮은 목소리를 좋아하는지 저음 목소리 아니면 좀 하이톤 목소리를 좋아하는지 좀 궁금하네 궁금하다 우리 스테이 마시고 싶은 거 당연히 내가 마시고 싶은데 짱. 와, 봉투가 없어서 어떡하지 일단 맛있는 거 마셔야지. 빵밤 파밤 밤밤밤어 뭐야? 편집하고 있어? 응. 진짜 게임 진짜 힘든데. 편집하는 거. 맞아. 표고편지 태반이 진짜 어렵다. 어디요? 앞에요? 네. 저만 토끼로 할건데요 오케이 다 됐다 네. 어우 상심이야 어, 어. 가만히 있어 아아 아. 오빠가 어, 뭐하는 말이야 야, 국제이키 됐노? 눈이 났다 방금 찾아가서 얼굴이 많이 부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뇨 영 출발점, 지금 흔들 다 하시는 거 같이 리시는거이렇 지금 아까 명다가 지금 들어오면 아, 에좀해 아니 기거기비만 빼고 아니 그냥 모고 있어. 자기 묶은 있는 묶는척는 척해요. 아묶 진짜 너무 힘들어 진짜 이렇게 아, 는데 어떻게 묶어 uh. 어? 뭐 있었잖아. 오, 음, 여기 있어. 끊임이 음. 왔음. 뭐도 없어요. 뭐? 어? 야 형이랑 내가 유일하게 두 곡이 없는 사람 아니야? 부탁 부탁 부탁. 너무 착하게 네. 너무 들어알 거야? 엄마가 벗고 해줄게. 지금 나왔어. 야 형은 싸먹는 게아니야형 뽑아먹는 거야. 야 아, 일단 맞네. 왜냐면요, 그것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생일 때 확인하세요. 찮찰서또 아멘 받았어. 잘했어요. 생일 축하한다. 니다작고시하루는데 네 내가 나랑 같이 생일 음. 보이니까 좋지? 고공같이 영광을 안 좋은데? 생명 중 이제 제가 웅무기 갖고 싶은 거 없어? 나는 <웃음>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 너는? <웃음> 갖고 싶은 거 없어? 자기 지금 바람 피는 명... 거야? 어? 자기 지금 날 두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수 있어? 자기.. 싫어.. 헤어져! 진해. 헤어져! 단지 아, 승민이랑 니오는 어, 몇 번이냐고 나넌 아, 오늘 갑자기 돌연사를 할것 같은 느낌이 드는걸 그거 그거 같아 재질이 뭐? 뭐? 그 동물의 쉬아 패드 누나! <웃음> 아니 재질이 그렇다는 거지. 신발 안 신는 거야. 신발 신는 거야. 어, 그래. 원래 비싼 걸수록 창의적인 거, 거 발휘해서 하는 거라고 했어. 응. 웃겨? <웃음> <웃음> 웃긴데? 뭐? 아? 평생 웃고 싶냐? 아 너무 슬프다. 왜? 얼굴이 너무 슬퍼요. 아, 평생 슬퍼요? 아 <웃음> 민노 형이랑 둘이 해야 된다는 우리 돼지가 그랬네요 아, 듣기가 그린 돼지. 아 돼지가 그린 듯. 아니, 무슨. 이거를 저랑 민노 형이랑 해야 돼요. 일단 돼지 두 마리니까 먹고 올까요 스텐바일. 둘다더 먹고 와. 둘 할게요. 이씨. 참. 오케이, 그럼 이거 사창비던자할게 아니야, 아니야. 팔, 팔더 크게. 무시해 무시. 더 길게 뻗어서 주먹으로 핥트는 거야. 그림 자세히 봐. 주먹으로 하세요. 하나 둘 셋. 이다리에 뿌려졌어. 오, 것 오, 것 오, 것오것 부러지겠다. 어, 뿌지겠다 어, 아! 어떻게 해요. 러지겠다 아! 아! 아! 어. 려다 완전 크림 냄새묻면안 돼. 생크림 냄새 말고. 그, 묻어 아! 어, 까만, 음, 아! 다시 한번 는게 지금 р я д 시수 일대 소리꾼! 꾼! 요요요요 소리꾼! 우리가 1등 했어요! 눈창 1등 소리꾼! 우리가 1등 했어요 여러분! 2 0 2 1, s e p t m b e r 1st, 챔피언, I love you, thank you, I love you, you. stay shoutout, t o stay 무가라스테이들 옆에 있는 악귀들이 물러가게 제가 방금 분리쳐준 거예요 괜찮은 거아내 <웃음> 입으로 내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웃음> <웃음> 당신의 피를빨아먹겠어술 이엔아, 형피좀 빨아봐라. 아 잠깐만요. 너 어, 어, 무슨 형이니? A형. A형이야? 어. 나 5형이다, 아, 괜찮다. 저 어? <웃음> 지금 자기랑 놀고 있어서 바쁘거든요. 자기랑? 버블해야 되거든요. 가주시겠어요? 아, 네. 자기와의 시간을 방해하지 아, 네. 말아주세요. 네. 아, 아, 왜? 오늘은 뱀파 어컨셉으로 이렇게 의상 그리고 헤매를 했습니다. 좀 무섭게 생겼다. <웃음> 내속사를드러에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막무가내 아, 물어요. 그냥 같이는 그쓰 <웃음> 김민아. 새로 나온 신인 뱀파이어 현진이라고 어? 저희의 젊음과 영함으로 승부를 볼예정입니다빠바 아, 치겠네 진짜. 성빈 좀 찍는데. 그냥 비율 그냥 몇대 몇이에요. 치 완전 3대5 0그지3대5 0이잖아지대뭐게 상반신? 상반신 이거 사실 약간 그워볼을 네, 때랑 되게 네, 그 비슷한 거. 어, 아닌데? 아닌데? 훨씬 이쁜데? 뭐, 우리 하긴은 다섯 쪽. 그건 것일까? 맞아. 너 훨씬 이뻐졌어. 형 잡아. 지금 갈까요? 바로 갑시 네. 벌써. 아, 이, 이, 이, 건 이, 건이 좀. 하나, 네. 하나, 둘, 둘. 둘. 덕분에 1등 하이! 하이! 1등 하이! 1등 하이. 어, 차에서 쬐는 토커는 진짜 어렵다 맞아 나도 얼마인것 같은데? 아, 그러면 우리 한번 재밌게 네. 고마운 마음의 삼행시를한번 해볼까요? 소! 소. 아, 소문 소 났잖아. 아 하나 <웃음> 이제 리! 리노 형이랑 현진이랑 믹스. 하나 둘셋꾼꾼 충분이라는 거아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에이 에이 소리 sorry but i love you 오 하디 나셋리 리스펙하고 싶은 오 하나 둘셋꾼 군들은 스테이지 오예 센터 yeah. 네, 어, 어, 이거 이거 좋았다 소 so. 소중한 우리 스테이 덕분에 오 하나 둘셋리 리틀 바이 리틀 나의 심장이. 오 h one, 꾼꾼 o 마지막이라 g o 되죠네 o o n g 소! 소근소근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o o d So 리 리젠 말할 수 있어요. 오 리젠. 하나, 하나 둘셋꾼꾼 s 그것은 나의 <웃음> 아, 아, good. So 어, 맞아, 자, 꾼? 꾼. 자, 하나, 둘, 꾼. 셋. 꾼! 꾼? 꾼밈 없이 예쁜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아 <목소리> 네, 아 네, 여러분, 우리 꾼. 좀 감사드립니다. <웃음> 빨리 금마무리 <웃음> <끝까지 웃음> <끝까지 웃음> 좋아요, 좋아요. 와우! 와와 나도 놀랐네. 아이고, 그래요? 자, 저희가 여러분, 엠카에서 1등을 했습니다. 예! 이게 다 누구덕? 스테이 y dog. s Stay dog. s Stay dog. Stay dog. Stay dog. s t a 다아 o g 까 t a y dog. Stay dog. Stay dog. s 고 a y dog. Stay dog. Stay dog. Stay dog. Stay dog. Stay dog. Stay dog. Stay dog. s 감사 y d o 이번 활동도 정말 열심히 안 다치고 아주 그냥 행복하게 멋지게 여러분들에게 추억이 될수 있도록 아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들 하나 둘셋 화이팅! 즐기자!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조금 짧았어서 아쉬워가지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된것 같아요 진짜 스테이한테 그동안 받고 선물 받고 그랬던 거다 돌려주기 전까지는 어디 가지 말아주고 나도 어디 안갈 테니까 계속 꾸준히 이렇게 여러분 곁에서 열심히 할 거니까 계속 꼭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못 보여준 게 너무 너무 많아. 진짜 꼭다 돌려줄 거니까 응원 많이 많이 해줘. 시크시크다안 들렸어. 이게 무게가 없어, 그래그치짱량가래같이짱량 치고 있 아, 제 치고도 나 응? 제대로 0 100. 100. 발0 0 100. 100. 1나0 100. 100. 100. 100. 1 0아 100. 100. 100. 1어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어제 0 아랫가슴 저 아, 아랫가슴 보이게 찍어 내려래아 너무 살찌게 나왔잖아 저봐잘안 쪄고 보이게 찍어줄게 진짜로? 응나이위는한다 하는 남자 위에서 아, 찍으면 되는 거야? 나 불러봐 저기요 네? 잡혀주세요 <웃음> 아 근데 전이 훨씬 덥다 그래? 두명 때문에 나온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말하고 하는 게데 잘.. 잘되는 <웃음> <웃음> 예쁜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이거를 나해볼까선생님할 같은데 근데 야 2년만 들었어도 그냥 하는 건데 <웃음> 어 뭐야 뭐야 뭐야 용국이야왜 있어 이게. <웃음> <웃음> 이 소리 야 이프랑보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우와. 콧대가 칼이오 아, 아, 아, 찍어봐. 찍어 주세요, <웃음> 형님. 찍어 주세요, 형님. 아, 마지막 아, 이렇게 찍었잖아. <웃음> 야 m 잘 불렀지? 어너잘 아, 불렀어 잘 불렀어 r e i 요요 o 잘 불러 r 작자 m not sure. i 이 not s u r 좋아. m not sure. 절 m not 절 u r e I'm not 이 u r e 이 m 이 o 이 s 이 원래? I'm 어. n 아. 딩, 네, 딩, 네.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월드피트 케이. 은 꿀왕 아니야? 끝나고 어떤 참사가 이런 걸좋소소년 아, 네. 소소년? 우 보이. 아, 아, 소소년. 아, 소소한 줄샤 소소년. 아, 물. 아, 물. 하나 둘 허리꾼 사전호까지다 마치고 들어왔는데 정말 스테이가 앞에서 있었으면 현장에 있었으면 더 좋겠다 싶었는데 이제 목소리가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전해지길 바라고요 스테이한 너무 재밌었고 특별한 하루 남을 것 같아요 유리 후보가 되자 다음에 1등을 노려보자 그래, 그래 그래 그래 해봐. 나도 그만이 됐어 야, 나그 점수도 이, 안 보고 있어, 그래서. 1위 후보 된게 어디야, 저지 아, 사실은. 나 점수 올라갔다고 해도 아, 그래 우리 1위 후보 형, 그래도 형, 진짜 형. 근데 스트레이키즈. 아, 예. 오, 우리 이제 <웃음> 깜짝 놀랐어. 아, 진짜 무대에서 위에 있는데 아, 그래도 열심히 해서 다행이다. 그래도 그러니까. 열심히 보여줬으니. 근데 딱 <웃음> 스트레이키즈 1위 뜬 거야, 그래서. 어, 어, 어. 후보로 올라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되게 뭔가 감사했거든요. 되게 완전 신기했고 뭔가 그랬는데 와 진짜로 이 모든 게 누구의 덕? 바로 바로 스테이 덕 스테이 덕 진짜 스테이가 투표랑 이런 거 진짜 열심히 해줬구나 <웃음> 우리 <웃음> 1등 시켜주겠다고 진짜 열심히 해줬, 해줬구나라는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드는것 같아요 실감이 와닿는 순간 스테이부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스테이가 이거 우리 1위 시켜주려고 막 투표도 많이 하고 막앱 다운받아서 그런 것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일해할 수 있었던 건데 너무 너무 감사하고 어 저희 앞으로 열심히 살게요 진짜 감사합니다 첫 거. 다 앞으로도 더 멋진 그리고 뭔가 더큰 무대를 보여주고 싶은데 yes. 그 기회 올 때까지 진짜 열심히 아, 그러니까, 준비할게요. 이런 이런 이런 모먼트도 진짜 세이랑 같이 함께 아, 봐야 되는데 진짜. 아, 아, 진짜 작 아, 엘코 무대 수작! 아, 앞에 아, 아 진짜 바로 앞에서 진짜 세이랑. 스테이 앞에서 이렇게 사랑 아, 잘한다고 하막 불러고 싶은데 아 너무 아쉽다 다음에 기회가 생긴다면 맞아요 스테이 앞에서 당한 기회가 있으니까 진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사랑하겠어 마치 안 하겠어 마치 좋아 예스! 인기가 1위 여러분 1위 가수 스테이키즈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테이는 1위 가수를 만든 아 1위 가수를 만들 장본인들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만든 작품들을 좋아가 좋아해 주고 많이 들어줘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좋아요, 좋아요, 말... 말다. <웃음> 스트레이키즈. 진짜 원동력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스테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를 응원해주고 이렇게 선물을 해주니까 진짜 정말 열심히 준비한 앨범인데 스테이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주니까. 어, 다음 앨범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맞아요 정말 다시 한번 들게끔 한 응. 그 이거보다 더 좋은 앨범을 주고 싶은 마음이 네. 생기지 맞아요 더더더 더, 더 노력해서 더 많은 그런 추억들도 남기고 작품들도 네. 남기고 하겠습니다 이게 응. 진짜 절대 쉽지 않은 거라는 거 저희가 진짜 잘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 노이지 네, 네. 맞아요. 노이지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 <웃음> 라이브 라이브 서 이게 너무 많이 했나? 맞아 그런 거같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